덤벨 하나로 등신 만들기 등신! 홍원유의 운동교실 오늘은 덤벨 하나로 등신 만들기 등신 만들기입니다 등신이 됩시다 등신! 먼저 등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제가 전에 등 운동할 때도 설명을 했었는데 어등 운동할 때는 견갑 날개주치하는 견갑하고 그 다음에 광배가 있으면 어떤 걸로 더 주로 움직일 거냐가 중요해요 일단 광배를 먼저 움직여서 견갑을 따라 움직이게 할 거냐 견갑을 먼저 컨트롤해서 먼저 움직여서 광배가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등의 모양, 근육 모양이나 쓰여질 근육이 완전 달라져요 광배를 키우고 자, 이렇게 역삼각형 만드는 <웃음> 광배를 키우는 등 운동은 견갑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견갑을 하는 견갑을, 견갑만, 을 아니, 광배만 움직이는 걸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등의 중간, 위쪽을 하려면 견갑을 움직이는 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랩플다운이나 로우 운동이나 다 똑같아요. 오늘은 어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신 덤벨로 하는 운동 자, 이것조차 하면은 여러분들도 태평양 같은 넓은 등과 이 골짜기가 많이 생기는 막울룩불룩한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자 광대를 할때 광대 타겟입니다. 먼저 땅하고 수평을 만들어요. 이렇게. 등을 수평을 만든 허리를 아치를 만들고, 이상에서 중요한 거는 허리, 다음 어깨 라인, 등 라인이 거의 일자가 돼. 상태에서 어 견갑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팔로 당길 거예요. 옆에서 보면은 어, 저 사람 팔 운동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팔 운동이 아닙니다. 저 27년 운동한 홍원님 등 운동 하으서팔 운동하지 않습니다. 네. 자, 한번 해보시죠. 그리고 중동 선수들이나 유명한 프로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해놓고 팔을 많이 당기는 등 운동을 하는 영상을 볼수 있을 거예요.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광배에 힘을 주고. 이 상태에서 자, 팔을 당기면서 광배에 힘 주는 거예요. 다시 등을 폈다가 팔을 당기면서 광배 수축하고. <목소리도> 아, 아. 팔운동이지 않았죠? 등운동입니다. <목소리도> 등운동, 등운동. 네. 광배가. 지금 펌핑이 벌써 저도 한 5회만 해도 펌핑이 됐어요 피가 막 올리고 있어 네 이거는 광배 운동이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어, 어깨 어 자체가 넘어가요 견갑을 움직이면서 어깨가 같이 넘어가는 위에 쪽과 안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립에 따라서 더 위쪽이 되느냐 더 안쪽이 되느냐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광배가 주가 아닌 경갑을 쥐로 움직이는 거요 이거는 상체도 좀 세웁니다. 상체를 이렇게 세워서 보통 많이들 하는 방법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자, 이렇게 팔로 당기는게 아니고, 이번에는 경갑하고 등하고 같이. 쪽과 안쪽이 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. 둘다 광배, 그 다음에 안쪽 다 되긴 해요. 대신 등에서도 비율의 차이인 거죠. 비율의 차이. 내가 조금 더 광배를 더 키워야 되겠다.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더 위쪽과 안쪽을 더 공략해야 되겠다. 그러면두 번째 상체 세워서 경각까지 접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뭐가 맞냐 세우는게 맞냐, 숙이는게 맞냐, 팔만 을 당기는게 맞냐, 어깨가 넘어가는게 맞냐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다 맞아요. 다 맞아요. 다 맞아요. 타겟만 정하면 돼요. 타겟만 맞고 내가 어떻게 등을 모양을 만들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도와 그다음에 골격의 움직임, 그 다음에 가동 범위 정하시, 정하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등신이 될수 있습니다. 등신됩니다. 네. 지금까지 텀벨 하나로 등신을 만드는 공원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.